<웃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어, <웃음> 그,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즈음에 어, 여러 이제 경험들이 있었죠. 그 즈음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속사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특별한 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본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마리아에서의 사역보다도 한걸음 더 나아간 역사가 전개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을 함의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사마리아 지역보다도 더 멀리에서 온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관련된 사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지만 그의 권세와 지위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일이 어떨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의 능력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에, 교자씨와 같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커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응? 그, 음, 이따가 다볼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에디오피아는 지금 이집트, 그, 그 남부 지역에 있잖아요.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고산지대였고, 그, 그, 나일강 상류가 되는데, <웃음> 그 지역에 그, 그 이제 이 기독교,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기독교가 그 왕국에 들어가서요, 그 왕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 나중에 보면. 그, 그, 그 기록들이 이제, 어, <웃음> 아마 근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이, 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번 그걸 특집으로 한번 다루어가지고 한번 방송한 것이 있는 걸 제가 제가 한번 봤는데 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오지 같은데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의 그 유적들이 남아.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보통일이 아니죠. <웃음> 아무튼 그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이 성신님의 인도와의 빌립의 또 다른 사역 속에서 더욱 명백하게 확인되는 내용이며 장차 이 일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예상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구 경륜하에서는, 이방인들이 기독교, 저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완전 종속돼서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제는, 그건 뭐, 무슨 예표적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경륜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저들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가면서, 그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종속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과 같은 신앙의 내용들이 거기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게 보편성이 되는 거죠. 음. 본서의 저자 누가는 그런 의도로 이런 흐름에 따라 그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가 빌립을 지시하는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 내용도 이 곡해를 하면 신비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 결코 이게 신비한 내용으로 볼수 없는 그런 그. <웃음> 내용들이 있습니다. <웃음>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명명된 존재에 대해서 빌립이 받은 영적 충동을 그렇게 표시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꿈에 이제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이제 아 우리가 돌아볼, 돌아보고 살펴볼 때, 아, 성신께서 그렇게 감동하셔서 그 일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무튼, 그, 이제, 성신님을 그렇게 사역적인 측면에서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웃음>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에 대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 보내신, 보내진 그런 천상적인 존재로 여기는데 사실상 하나님과 동격, 1인칭 단수격으로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 29절에서 그것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성신이 빌립백에 이르시대라는 표현이 그렇게 추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표현 습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여 활동하신다는 측면에서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뭐 1장 11절 2장 19절 또 8장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12장 7절 23절 등등에 그렇게 나와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뭐뭐 뭐 신비하게 뭐, 저기 이렇게 신비한 모양으로 와가지고 지시해서 가게 했다. 그렇게 그렇게 단순히 볼게 아니다.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그 예수의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죠. 광야에 가서 신비 체험을 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인도를 그 받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실 주, 주님의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이전의 계시 성경 기록된 말씀 전승이나 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상한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나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교도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주의 사 저기 무슨 뭐 허연한 옷을 입은 신비한 존재가 와서 이렇게 뭐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뭐 이끌어가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감동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다 쓰시고 이전에 있는 성경을 쓰셔서 그렇게 감동해서 그 간다. 이 주의 사자가 그, 이끌어 간다고 할 때에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 건전한 해석이다 하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이제 빌립에게 지시하기를, 이제 남으로 향하여, 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빌립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혹자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가이사랴에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마리아의 한 촐락에 있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략 가사까지 약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 가사에 대해서도 규전 그 100년에서 96년 경에 알렉산더 야네우스에 의해 파괴된 구가사냐, 아니면 주전 57년경 폼페이의 칭령에 의해서 가비우스가 새롭게 건축한 신가사냐 하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의 가사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구가사인 듯하다고도 하는데, 아마 이제. 가사성 전체를 포함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그런 지식, 지시를 내렸는데,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김홍전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 보면, 읽으셨죠? 그그 그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어, 빌립이 주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이제. 그 빌립도 사람이니까 이런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뭐 주변 역 환경도 생각을 하고 또뭐 주님의 인도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웃음> 그런 측면에서 아. 아주 자, 자기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을 때 전심으로 다해서 아. 그, 그, 따랐다 하는 측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렇게 따랐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아주 강조해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이 빌립이 이전에 경험한 성신님의 인도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성신의 인도라는 것이 반드시 상대가 앞으로의 일을 다 알도록 하여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 하는 주권적인 면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사역을 펼칠 때 당신의 선택한 종들로 하여 이미 주신 은혜를 기초로 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주의 인도인지 그 어떤 뭐 감동이 왔을 때 이게 주의 인도인지 내가 생각하는 건지 그 뭐냐 헛소리를 들은 건지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주님의 사역 이전에 주님의 성신의 사역 감동을 받아서 사역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주님이 저 어떻게 이래 오셨는가 성신의 감동으로 어떻게 이래 오셨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유추해서 아 주의 인도가 이게 맞을 것이다 하고 나가는 거죠. 기계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성신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확산되어지는 교회 일 속에서. 자기의 존재와 역할을 점차 뚜렷하게 알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어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 가게 하는데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다 따져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따져볼 줄 아는 사람을 감동해서 가신다. 이게 왜 이런, 저 분석이, 이런, 저기, 접근이 필요하냐면요. 오늘날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오늘 누구 만나니까,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 한테 그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것도 이제 그, 그 사람이 그그 그런 꿈을 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뜬금없이 그냥 꿈으로 계시하셔가지고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취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 이런 걸 알아야. 기 기독교 무당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난밤 꿈에 보여주셨는데, 당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데 소, 소가 넘어가지는니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 집안 사정을 다 보여주고, 예? 당신 형, 형편을 다 알게 해주셨는데, 당신 성경 그렇게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되겠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원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하는가 그걸 알때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몇 사람 안 돼도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 평소에 죄 인도 받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생각도 없는 사람을 그냥 계시해 줘가지고 또 교회 에 충성하게 한다 이게 이게, 이게 아니에요. <웃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을. 그 무조건 신비한 역사로 이끌어들여서 기계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일은 절대 하시지 않는 거예요. 혹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듯하게 보이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발람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주고 이해할 수 있고 분명히 그 해석해서 적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가려고 하니까 강제로 나타나서 못 가게 막고 또 저가 그 가서 엉뚱한 소리 할까봐 주님 그 입을 주장해서 그 특별한 계시 게시, 예언적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람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그 욕심으로, 그 이제, 안 가야 될 때, 아니, 안 가야 되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오늘날, 그이 교회 아로서, 저, 인도,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간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가야 될때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좋아서 가서, 거의, 죄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자기 정욕을 채우고, 그런 일들이 많이, 그런 거는 죄의 인도를, 그런 사람을 써서 죄의 사역을 하신다. 그건, 아니. 오히려 이제 징계가 있을 만한. 그런 경우. 자오한 빌립은 성신님의 그런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우선으로 따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사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가. 자기가 교회 속에서 교회 한 분자로서 그 주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다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간거예요 그분이 지시하는 일을 소멸해서 그분을 근심시키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빌리비트 여러 좀뭐 닥쳐있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뭐, 가장으로서, 뭐, 또, 또, 자식들이 있고, 뭐, 그런데, 지금, 가장 우선순위를 뭘 두고 행보하는가. 응.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것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심껏 자신의 것을 써서 그분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로 험한 여정이 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아 하나님이 뭐 보내실 뜻이 있으면 보내시겠지 뭐 하고 자기는 할 분명히 그 팔다리 멀쩡한데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쓰실 사람 쓰시겠지 자기를 쓰시려고 하시, 하시는데 하시안 되려 그런 그사람 충성된 종인가 그 일이 어떤, 그 당시에 그 백, 100, 저, 0 k 로나가 되는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광야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뭐, 강도의 위험, 무슨, 동물의 위험, 또 강의 위험, 거기 그쪽에 이제 가는 길에 강도 아마 있었을 건데, 그,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인가? 불편한데, 내가? 아, 주님의, 주님의 뜻이 좋은, 좋은 길, 아주, 성통한 길로 가게 하시지, 이렇게, 뭐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나? 뭐 주님의 뜻이 있으면, 뭐, 그, 저기, 예루살렘에서 잠깐 나왔을 때, 고그 성문 밖에서 만 저, 사마리아 근처에서 만나면 주, 좋을 텐데, 왜 굳이 또, 한 100km 되는 데까지, 거기도, 거긴 말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주, 거기 그먼 길을 하나님이 보내시냐, 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웃음> 근데, 근데 뭐 자기 수단을 다 해서 간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다 할지라도, 구속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서 맡은 위치와 역할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지시에 자신의 것을 다 써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면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빌립은 가사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내시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방인인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거 아니에요? 거기서 고, 거기 그 에티오피아 간다게가 그 왕국으로 형성하고 있었던 그 지역은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집트 밑에 그 그 사막 같은 지역 밑에 말이죠. 그 나일강 상류 지역에 약간 이제 그쪽은 약간 푸르르게 보이는 곳이에요. 약간. 거기, 거기서 커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 그 아주 고지대고, 그 아주 산속 깊은 데에. 있는. 근데 거기서 거기까지 온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국사를 맡은 그런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그, 구교, 구경윤화에서의 신앙 아니에요. 예? 지금, 그리도 안에서의 일을 모르고, 지금, 그, 지금, 다 이미 지금 성신까지 와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런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신앙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웃음>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 볼게 얼마나 많아요. 저, 이 저, 저, 높은 고위직에 있으면, 좋은, 지금으로 치면, 벤츠, 벤츠나 뭐 아주 뭐, 페라리 같은 거, 전차 최고, 최고의 좋은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볼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보고, 지금, 성경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이나, 뭐, 지금은, 사륜구동에다 뭐, 저기, 좋은, 그, 저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진, 진동이 없는 차들 속에서 차 보기가, 책 보기가 어려운데, 이게 뭐, 이제, 무슨, 저기, 경우기 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병거라고 무슨, 뭐, 스프링 장치가 돼 있겠어요? 뭐. 그리고 타고, 흔들리면서, 이게 성경을, 성경도 지금, 이사야 성경이면, 이게 지금 어떤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양피지로 된 성경인지.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쿵난 공동체들이 본 양피지. 그거는, 그, 그 이사야에서 두루말이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큰 독, 독, 이런 항아리 안에 들어갈 만한 크기예요. 하나에. 그걸 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보는데, 이제 53장까지 보려면, 앞에서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웃음> 그, 5단장 66장까지, 뭐, 그 당시에는 뭐, 장절 구분이 없었으니까, 그냥 쭉 봐왔을 건데. <웃음> <웃음> 이사야서 글을 딱 읽고 있을 때, 빌립이 딱 거기, 보게 된 거죠? 아무튼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 4시가 어떻게, 유대교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제 신을 배인자 그뭐 이제 내신이가 그 배인자로서 어떻게 원래 그그신 배인자들은 그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유대교에 가입하게 됐는지 저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잘알수 없습니다 근데 그여 내용으로 봐도. 근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저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큰 권세를 가진 내이다 하는 것.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 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이방사람, 이 사실 예루살렘사람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이, 그, 그, 그먼 그 길을 가면서 다른 관광이나 우리 우리가 어디 갔다 오, 어디 이스라엘 성지 답사 갔다고 온다고 하면 볼거다 보잖아요. 볼, 우리가 거기 가서 성경 보고 있겠어요? 볼거다 봐가면서 하는 거지. 그럼 뭐뭐 유적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그 자연의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안 보고 지금 미사일 성경을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이게 풀리지가 않아서 답답해 하고 있었다. 굉장히, 그니까, 이, 이,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디오피아 왕국은 아스완과 그 카르툼 사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스완댐이라고 저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그 굉장히 큰 아프리카 댐이에요. 나일 상류에 있는 댐.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이상의 지역이죠. 에디오피아 지역. 그것이 지금은 그 에디오피아 그 이집트 남부 보다도 더 아래 있는 곳이에요. 응. 오늘날로 말하자면 누비아. 남쪽 누비아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그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수단 북부예요. 수단 북부. 함족 계열의 그 흑인들이 그 나라의 주민족입니다. 이때 간다게라고 하는 왕조의 명칭을 가진, 이게 이제 애국의 바로나 로마의 가이사 같은 그런 명칭이에요. 간다게란. 여왕이 이이 그 아들을 섭정해서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섭정을 했는가 하면 그 왕은 태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기능에 관여하기에 너무도 높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신은 그 여왕 아래에서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뭐, 내무장관, 부총리 같이 이제 그 재정 담당 그, 그런 그 지위의 장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지는 일반적인 지적인 능력과 아울러 행정능력도 탁월한 자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가 얼마나 경건한 유대, 유대교인이었는가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였다면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그 예식을 예배를 드리고 왔을 것입니다. 본문에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내시는 3대 절기, 3대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하고그 맥주절하고 장막절이잖아요. <웃음> 그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세차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뭐, 6월절하고 맥주절 사이는 5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한번 먼 길에서 와가지고, 또 갔다 다시 올수 없으니까, 보통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 그, 보낸다, 맥주절 보낸 다음에, 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도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 어느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절기 중 하나를 택해서 그렇게 먼 길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칼빈 선생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신자는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찾기도 어렵다.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찾기가 어렵다. 100명 중에 한 사람. 내신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는 예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병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병거에서 이사를 이사해서를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혼자 책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황량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막길을 가는 병거에서 다른 건 보지 않고. 성경을 읽을 정도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존재였나 그냥 억지로 저 오늘 맡은 성경 읽으려고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모르는 것들을 이, 알려고 한 거죠 그가 읽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나 히부리 성경은 아니었던 것 7 0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 성경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이남이라 하였으리요. 이 여기, 저기, 그 내용이 저기 나오죠. 저거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오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잠자만 같이 그 입에 열지 않았다. 그, 그가 내시로서 그리고 이방 국민으로서 유대교에 입게 했기, 했다면 어쩌면 그러한 자를 용납한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대한 성경 구절 또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먼저 그 구절은 이방인들을 용납해 주는 구절은 이사야서 56장 3절로 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6육절끝 그 7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것임이라 이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그, 참, 아름다운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자비로운 용납의 근거가 되는 종에 대한 내용이 저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해서 52장 13절부터 나오, 53장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53장 7절로 8절부분에 나오는 종이 과연 누구인지 그는 그의문을 풀지 못하고 그 구절들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해 지금 처음 읽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읽고 또 읽고 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백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설 설명을 이미 들었을지라도 그 설명이 제대로 설명이 되었을 리가 만무하죠. 사실은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은 그리스도를 이, 이, 지금도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성경이 요거에요. 이사야서 53장 이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거를 유대교인들도 여기 성경에, 구약성경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 이게 아예 못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그걸 알려, 제대로 알려줬을 리가 없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고난받아서 죽, 죽는 메시아를 알, 알까닥이 없는 거죠. <웃음> 그 메시아에 오셨음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에 대한 설명을 어, 바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신께서 빌립도로 이제 병거에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빌립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네시가 읽는 것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긴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사실 그렇게 권세 있는 자한테는 함부로 누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가, 지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 에디오피아 간다계 여왕의 네시가 보고 이게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만큼 권위를 인정한 거고요. 예? 네? 또, 빌립도 그런 예의를 갖추고 그런, 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성신님의 명예에 의해 접근한 빌립의 태도를 보면 아주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성신님의 인도를 받는 종이라고 함부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저에게 무례하고 신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나아가 저에게 대화 문을 연 것입니다. 이전에 <웃음> 그 엘리야도 왜 그랬잖아요? 아합에게 나갈 때 굉장히 예의 있게 나갔습니다. 좋은 아합의 그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특별 은총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권세 받은 것처럼 뭐 세상 사람 하대하고 함부로 권세 무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일반적인 질서도 지킬 줄 알고 예의도 있어요. 언어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품행을 보면 굉장히 권위가 있죠. 갑자기 건들거리고 가서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나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죠. 저가 <웃음> 큰 권세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를 호위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빌립은 정중하게 그에게 다가가 그가 읽는 것에 대해 잘 깨닫는지 물어봤습니다. <웃음> 이게 지위 높은 존재에게 나아가는 일의 일도 황다반의 일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이게 드라마 같으면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기도하겠습니다.